네 이거는 연수정 데이터입니다 연수정 데이터 상당히 매우 특이한 색깔이 있죠 그죠 아주 아주 흔들립니다 자 우리 이쪽에서 응, 연수정입니다. 네.